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썸네일을 다 보고 들어와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어,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캡컷 강의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화면에 제가 캡컷을 열어놓은 이유는 뭐 캡컷에서 좀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건데 어쨌든 99%는 캡컷 강의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요 한번 보시게 될건데 약 6분짜리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이 6분짜리 영상을 편집을 하고 나레이션을 넣고 그 다음에 자막도 달고 이런 작업들을 쭉 했는데 자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사용하는 총시간 전체 시간은 얼마정도 걸렸느냐 하면 약 1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이 15분 중에요. 8분 정도는 영상 내 보내기 시간이 포함되어 있구요. 나머지, 그러니까 한 7분, 8분 정도 나머지 시간은 영상을 편집을 하고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그거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6분짜리 영상인데 편집하는데 7분, 8분 걸렸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 불가능해요. 자 일단 영상을요 일부분을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이 영상의 주제는요 지구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플레이할게요. 전쟁사랑 핵폭발 지구온난화 우리의 푸른 행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아름다운 행성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저 행성이 이렇게 되기까지 몇년 동안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꾸나 그리고 지구의 바위 조각에서 생명이 풍부한 행성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처음부터 배웁니다. 자, 시간을 거...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레이션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는 도중에 자막도 거기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딱 맞게 이미지들도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있죠. 이 이미지들 하나씩 보시면요. 자, 이미지들이 확대 축소하거나 위치 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고 사람의 눈길을 좀끌수 있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은요. 영어 자막도 하나 들어가 있고 한글 자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타이밍을 거의 딱 맞춰 놨다고 볼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7분 동안 편집을 했습니다. 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BREW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는 이 BRU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BRU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BRU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더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에 가서 부루라는 검색어를 넣어보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 많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찾는 방법은 그냥 네이버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가서 BREW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이트 위에 보면 사용법 배우기라는 게다 등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강의 자료가 많죠.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부루라는 프로그램은요. 어, 자동으로 목소리를 따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캡컷에서 자동 캡션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 부루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막을 뽑아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할때 자, 아, 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소리를 내죠. 이런 것들도 마치 우리가 원고에서 글자를 지워버리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일부의 글자를 지워버리면 그 영상도 없어집니다. 거기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숨쉬는 찰나 그리고 말과 말 사이의 공백들도 싹다 없애주는 되게 독특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지금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자 일단은 각설 하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돼있다 그러면 브루 사이트에 들어와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얘는 맥, 윈도우 다 지원을 하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으면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파일. 이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냥 설치형 프로그램이에요. 자 설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무료이고요. 유료 기능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부분적으로 서비스 유료를 한다 이 프로그램이 나온 지한 5년이 됐거든요 자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받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이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편집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자막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 자막도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서 여기서 전쟁 사랑 핵폭발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 이란 말이 필요 없어 하고 여기서 지워버리시면 삭제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필요 없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냥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플레이는 여기 눌러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돼요. 전쟁 사랑 핵폭발 지구온난화 자. 여기 사랑이란 말이 있었죠? 나 사랑 필요 없는데 이런 말 쓰기 싫어그러면 얘를 삭제를 하면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전쟁, 핵폭발, 지구온난화 바뀐 거 보셨죠? 그리고 여기선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고를 수정하면 영상이 좀 바뀌게 되는데 자이 프로그램 사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따로 여러분들이 부루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루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나면 자 로그인을 요구를 할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요.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회원가입이 되거든요. 하고 나면 이런 화면에서 상단 부분에 자기 이름 같은 게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음성 분석 몇분 AI 목소리 번역 뭐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뭐 구독 월 정액제 겠죠 그러면 무료로 지금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성 분석하는 걸 120분을 줘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때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서 자막을 만들어 주는데 그 음성 분석을 120분 정도를 줍니다 한달에 한번 괜찮죠 그리고 계정마다 주는 거였기 때문에 계정을 여러분들이 여러 개 쓰신다면 곱하기 계정 수, 개수만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AI 목소리 1만자. 자 아까 전에 여성분이 막 이야기를 해줬죠? 내용을 읽어줬잖아요. 1만자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타이핑한 원고가 한글이었다면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걸 3만자까지 지원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이 기능을 써보다가 어 괜찮네 나 이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버전이라든지 스탠다드 버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싸요 생각보다 쌉니다 그리고 양이 거의 10배로 넘어갑니다 한 달에 7,900원만 내면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지 7,900원이나 내고 뭘 써야 되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힐 텐데 어마어마어마하게 적은 비용이에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온갖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요 무언가 이걸로 내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는데 혹은 돈을 벌수 있겠는데 라는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방법들을 제가 지금 싸그리 다 풀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노하우가 많이 담겨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은 하지만 저도 공부를 했지만 누군가의 컨텐츠를 보고 이런 것들을 저도 힌트를 얻었겠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파일 메뉴를 눌렀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건 다 필요 없으니까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를 거고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 보면 영상 및 음성 파일로 시작하기라고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컷처럼 내가 촬영한 영상이 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자막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편집을 할 거야. 캐컷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로 시작하기 그 다음 화면 녹화하기 그 다음에 글자만 가지고 있다. 이거 원고죠. 내가 스크립트 원고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경우는 화면에 들어갈 글자는 있죠. 그러면그 글자를 이브루란 프로그램에서 AI 목소리가 그걸 나레이션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화면이 없잖아요. 화면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쇼츠라든지 PDF 비디오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이 있다면 그걸로 비디오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겠죠? 저는 지금 여기서 뭘쓸 거냐면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쓸 거예요. 자, 눌렀습니다. 자, 현재 편집 중인 내용은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장 안 하면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넣으라고 해요. 영상의 대본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뭐 여기 옵션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뭐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려는 과정은 주제를 쓰고요. 영상의 대본을 그냥 쭉 넣어주면 돼요. 3 0 0 0자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으로 배경음악도 넣어주고 AI 목소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데 전체적인 영상의 컨셉을 어떤 색깔톤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할 거냐 수채화로 할 거냐 일러스트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할 거냐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죠 뭐 여러분들 챗GPT라든지 이런거 미드전이 이런거 다들어보셨을겁니다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거기에 알맞는 영상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 사진까지 다 만들어줘요 이제는 그런 기능들이 이런 부류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는 대본만 쓰면 되겠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죠 모든 컨텐츠는 결국은 기획 그리고 안에 어떤 얘기를 다룰지인데 자 내가 영상을 촬영을 했다 그러면 예쁜 화면들만 쭉 찍으면 그냥 그 영상은 화면만 보여주는 영상일 뿐이죠 소리도 나올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나레이션 목소리를 담으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글을 쓸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다 글을 쓸 건데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지금 지어내가지고 막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대본을 쓸 겁니다. 자, 주제는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던 게 지구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주제는 지구의 역사까지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유형은요. 자, 여기 보면 교육정보, 동화 이야기, 낭동, 내레이션뭐 코미디 웃긴 이야기, 무선 이야기 이런 거 있는데 교육정보에 가깝잖아요. 자, 대본을 쓸 건데 지구의 역사. 제가 그걸 언제 조사해서 언제 다 씁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AI 글쓰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글을 작성해줘요. 다른 사람도 지구의 역사라고 입력을 하면 똑같은 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구의 역사라고 돼있고 자, 깨닫게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이어쓰기 내용이 분량이 좀 작았어요. 지금 400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어쓰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또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다 어디서 퍼오느냐이 모든 텍스트들은 인터넷에 있는 걸 발췌를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 기능이 요즘 유행하는 ChatGPT라는 그 서비스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의 역사 한번 돼 있고 자, 이어쓰기를 했는데. 같은 내용을 한번더 써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약간 약간씩 틀려요. 자, 일단은 밑에 내용이 좀더 기니까 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지워도 되겠죠. 자, 나레이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구의 역사라고 하나 적어주고 글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지구의 역사를 어, 인류학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라고 주제를 하나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싹 지우고요. 영상에 대본, 글쓰기를 한번더 했어요. 자, 주제를 요약하라고 적어있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는 어딘가에 이걸 찾아줘 하고 인공지능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런 주제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이 논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문 기사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뭔가 많겠죠 자 아까 고 다른 글이 나왔어요 지구의 역사를 인류학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라고 돼 있죠 지금 인류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인류학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인류학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컨텐츠를 만들겠다 하면 그냥 다음 버튼을 누르는데 내가 쇼츠로 만들거야. 아니 비율이잖아요. 어떤 거에다가 올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튜브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요. 방금 여러분들이 직접 쓴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그 대본을 읽어줄 성우를 고르라고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는 한국말로 썼으니까 한국어 돼있을 거고 남자니 여자니 골라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누구로 할 거냐 저는 중년 정도로 해볼게요. 몇개 안나오니까 청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얘는 더듬거리는 안될것 같아요. 낮은 목소리로 나레이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나푸르나사는 유럽의 아프신 주에서. 안나푸르나사는 유럽의 아프신 주. 책이 공과 다르지 않고, 저는 이거 공이 드네요. 색과 다르지 자, 않습니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뭘 찾고 있느냐? 텍스트가 있죠. 대본이 있죠. 그 대본을 AI가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까지는 됐거든요. 그럼 화면이 비어 있겠죠. 빈 화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 대본에 맞는, 그러니까 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장들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얘가 뭔가를 찾아냅니다. 전부 다 인터넷에 있는 영상 혹은 사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사진으로만 지금 선택을, 되, 선택을 했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류학은 인간과 인간사계의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연관한 학문입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이 귀로 듣고 글로 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거하고 유사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인류학적 관점에서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출현부터 인간 사회의 진화 문화 발전 그 다음에 그리고는 다음 문장이 들어왔는데 자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인터넷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냐 그린 거냐 만든 거냐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 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걸 아무거나 막 갖다 쓰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얘를 찾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들은 누군가가 등록할 때 이미지의 제목이라든지 키워드 같은 걸 넣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발췌를 해서 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들하고 조금 썼거나 조작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상에 없는 이미지예요. 다른 말로 뭐다? 저작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작권이 없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작권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이 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 혹은 원리 이런 것들을 제가 세세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원본의 이미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유사도를 제가 증빙을 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뭐 캡쳐를 하든 아니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뭐 구글 같은 데 넣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같은 이미지가 있는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손댈 게 없고요. 이 이미지를 자 지구 환경과의 사호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미지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교체를 하고 싶어요. 자, 얘를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를 선택하니까 선택하니까 거기 맞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 클릭을 하면 여기 이미지 클립 3이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거니까. 여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 새 클립으로 변경이라고 돼 있죠.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새 클립을 찾으라고 되있는데 그걸 넣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자 이것도 딜리트키 누르면 싹 사라집니다. 자 기존에 내가 있던 화면이 이 화면이었는데 여기 마우스를 삭 올리면 교체하기가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다른 이미지 또는 비디오로 교체하기라고 되어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쓰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이미지를 찾을지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호작용만 넣을게요. 자, 그리고 결과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돼 있죠?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쭉 찾아서 상호작용이라는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무언가를 차단했습니다. 자,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걸 얘는 상호작용이라고 인식을 하는가 본데 그럼 여기다가 자연과 인간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결과보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떨리고 두근두근할 겁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자, 아까하고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 나왔죠? 자, 상호작용, 아마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 인공지능을 농사 같은 걸로 표현을 했나 봐요. 자, 저는 그냥 얘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교체가 된 겁니다. 아까 전하고 다른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이미지를 교체를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그냥 바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보내기를 눌렀을 때 영상 파일을 내보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얘는 자막 파일도 따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태컷에서도 사람의 목소가, 목소리가 있으면 자막 파일 만들어낼 수 있잖아 요그죠 음.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올렸습니다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텍스트만 뽑아내는 기능도 있고요그 다음에 목소리, 소리만 뽑아내는 기능 그 다음에 파이널 컷이라든지 프리미어용 자막으로 뽑아내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투명 배경 자막 영상은 자막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영상 에다가 올렸을 때 배경은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기능이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저는 영상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얘를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얼만큼 내보낼거냐 전부 다 내보낼거야 해상도는 자 4K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가능합니다 화질이 엄청 좋겠죠 고화질 최고화질 다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얘를 그냥 유튜브에 적당한 성, 상태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의 이름을 하나 정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구의 인류학적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라고 적었어요 자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한정 쓸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영상을 만들어낼 때 지금 자막을 사용하고 있고 아직 번역 기능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자막으로 뭔가 영상을 만들었죠 그 글자가 만자 기준이었는데 만자에서 차감을 합니다 이 글자가 총몇 자인지는 어, 화면에 다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볼 건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살짝 소요가 됩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2분 정도가 남았다고 라 나와 있고요. 이 시간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훨씬 더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캐컷하고 비슷하게 내보내기 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내보내기 과정은 사운, 사운드 그 다음에 자막,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영상을 열심히 컴퓨터가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겁니다. 자 이제 영상이 출력되었습니다. 일단은 닫고요 내보내기 한번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자막 파일도 추출이 됩니다. 내보내기 그러면 이런 것도 돼요. 번역을 나는 하고 싶은데 영어로도 번역을 할거야. 내보내기. 그러면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은 뭐 111이라고 제가 주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자막도 지금 번역을 해서 내보내기가 끝났어요. srt라는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영상에 지금 한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는 따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srt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막까지 영어로 놓고 싶다면 이 자막 메뉴에 가가지고 여기에 번역 자막 추가를 하시고요. 번역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영어든 어떤 나라 말이든 번역이 가능한 것들은 여기 쭉 나올 겁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영어로 할게요. 자, 그리고 번역을 눌러요. 그러면 또 번역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번역에 사용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총 3만개였는데 3만자에서 또 차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타이밍에 딱 맞춰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한 줄씩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 글자, 이 글자가 동시에 화면에 보이면서 내보내기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누르면 MP4로 내보내기 있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번역 자막 안쓸 건데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기본 자막 안쓸 건데 빼면 됩니다. 이 상태로 내보내기 하면 그냥 이 화면대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내보내기를 해서 자막 파일을 만들 건데 기본 자막, 영어 자막 두개다할 거야 그러면 별도의 파일로 그냥 뽑아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굳이 자막을 아예 입혀버려가지고 영어로 이 내용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글이 계속 보이는 상태에서 영어 자막을 키면 두 개가 중첩돼 나올 거잖아요 그럼 불편함도 없앨 수 있습니다 옵션들이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자 얘를 제가 영상을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인류학적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라는 영상이 뚝딱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인류학은 인간과 인간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출연 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이미지는 확실히 만들어 냈다 라는 게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보통 인공지능으로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서비스를 미드전이라고 해요. 미드전이 미드전이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강의가 잘 나와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약간 뭉개져있죠. 약간. 여기도 약간. 이게 사람의 옆 얼굴을 잘못 만들어내는 특징이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이거 인터넷에 있는 사진 아니구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구나. 이거 인공지능이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확신히 인류학은 했죠. 인간과 인간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출현부터 인간사회의 진화, 문화의 발전, 그리고 지구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탄생은 약 400만 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로 많은... 자 어쨌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자그 다음에 s r D 파일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 거니까 닫고 자 캐컷에서 새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요거였죠 열기 누르면 가지고 올수 있어요 자 이미 다 만들어진 영상이고 사운드까지 다 포함되어서 건드릴 게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필터 아니면 조정 이런 것들을 올려 가지고 영상의 색감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뭐 채도도 좀 조절하고요. 밝기도 조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비네트를 살짝 올려가지고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을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srt 파일을 텍스트에 가서 로컬 자막을 눌러주시면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영어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영어 자막이 왔죠? 클릭하면 여기에 영어 자막이 위에 올라간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좀잘 보이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위치도 한칸더 위로 올렸습니다 글꼴 크기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캣컷에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캣컷에이 영어 글자가 포함된 상태로 내보내기가 되겠죠 결국은 한글과 영어가 두개 붙어있는 꼴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어가 좀 밝고 한글은 어둡죠 이걸 위로 약간 올리면 이렇게 색감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만들 때 기본 자막을 표시하고 영어 자막도 표시해서 영상을 뽑아낼 거냐 아니면 하나는 끌 거냐 이렇게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파일을 내보낼 때 따로따로 빼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붙여 놓잖아요. 그럼 절대로 떼낼 수가 없어요. 음, 지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면 부루에서 다시 캐커스로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이브루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해놓은 그 글자들이 있죠. 이 자막들이, 자 지금 제가 한글 자막만 켜놓을게요. 자 서체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체도 다 무료 서체예요. 그러니까 서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거니까 협업이 돼 있겠죠.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글자가 너무 커서 두 줄로 내려가네? 그러면 글자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 될 거고요. 뒤에 배경을 좀 넣고 싶은데 글자가 잘안 보이네? 하면 배경을 살짝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형광펜 같은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과 형광펜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범위가 약간씩 달라요. 글자에 딱 맞느냐, 좀 크냐 그 차이고요. 뭐고급 기능 같은 거 눌러보시면 글자 크기, 뭐 기울기, 오만거, 땜만거 글두께 뭐 이런 거다 나옵니다. 한 번에 볼수 있게. 그 다음에 위치. 눌러주시면 영상에서 어느 위치에 예를 두느냐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캐커다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서도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따라하기 힘들었다. 앞에서부터 한번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이상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상한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이거 문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알고 안 쓰면 근데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잘 보세요 전부 다 깠습니다 원고 지금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오토로 만들어내는 원고로 지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요 자기가 초벌 원고를 어느정도 수정을 해서 쓰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뭔가 공부하고 학습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글로 나오는 건데 그걸 기억력이 매우 좋아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책이란 걸 읽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이 나한테 습득이 돼서 내재화된 다음에 내 스타일로 나의 문체대로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뺏긴 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쓰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요 유튜브에 가시면요 자, 제가 유튜브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유튜브에 왜 이게 자꾸 나오지 네. 유튜브에 가시면 남의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자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소위 유튜브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한때 문제가 돼서 지금 채널이 없어지거나 뭐 자숙을 하고 있거나 어, 이런 사고를 친 유튜버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돈 때문이죠. 컨텐츠를 힘안들리고 만든 다음에 거기 광고가 붙잖아요. 광고 수익 어느 정도 구독자라든지 조회수만 만족시키면 금방 광고가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개라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 보통 유튜브는 조회수로 수익을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영상들 눌러보시면 그 영상 처음에 몇초 동안 광고가 막 나오고 하잖아요. 이거죠? 그리고 죠그 영상을 보는 사이에도 광고가 나옵니다. 저처럼 프리미엄으로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은 그 광고가 안 나오기는 해요. 유튜브는 돈 버는 방법이 되게 이율배반적인데 돈잘 벌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광고 수익을 거둬들이고 광고 보기 싫은 사람들한테 광고 끄는 걸돈 내고 팔고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회사기는 해요. 자, 어쨌든 저는 불편하니까 그냥 한 달에 9천월만 내고 광고 안 보는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지구의 역사라는 키워드로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컨텐츠가 혹시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컨텐츠 중에 자, 만약에 먹방이다. 이 먹방을 방금과 같이 브루해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일까 생각해 봅시다. 되게 재미가 없겠죠. 먹방은 누군가가 출연을 해서 막 먹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사진 슬라이드 식으로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컨텐츠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사진 자료로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이 방법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유튜브에서요. 남의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내 컨텐츠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이게 이슈화가 돼서 채널이 없어지거나 자숙 단계에 들어가거나 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소위 공장형 수익 유튜버들이 이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남의 컨텐츠를 뺏겨서 조금만 조작을 해서 쉽게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자기가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광고 수익을 벌어들였겠죠. 자, 그 과정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세상이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이렇게 남의 컨텐츠를 뺏겨가지고 돈을 버세요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주제는요. 뭘 적어도 돼요? 근데 영어로 쓰는 게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영상의 제목을 치면 한국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구의 역사를요. 이렇게 영어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History of the Earth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쭈루룩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필터에 들어간 다음에 조회수가 높은 거 위주로 나는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자막이 있는 걸 보고 싶습니다. 자막이 있다는 말은 스크립트가 있다는 얘기예요자 이렇게 쭉 보다가 뭐 뭐든 상관없어요. 이 주제가 아니라도 저는 예시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 중에 뭔가를 하나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뭐 어떤 게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하나 찍어볼게요. 6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나레이션이 없네 근데 자막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 나레이션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스크립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스크립트 자 스크립트가 있기는 있어요 이 화면에서 뭔가 설명하는 것들이 쭉 들어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을 스크립트로 해 놓은게 아니고 그냥 이 화면을 알려주는 것만 입력을 한 거라서 이걸로 컨텐츠를 만들면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The world we live in feels normal.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이전에 무슨 일이었을까?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이라는 컨텐츠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네요. 자, 여기를 눌러서, 여기 잘 봐요. 점세개를 눌러서 스크립트 표시를 하면 여기에 스크립트 표시가 쭉 나오죠.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른 나라 말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로 써도 상관은 없고 영어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자막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제가 쭉 보니까 한 9분 38초 짜리니까 양이 좀 많죠. 자이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그 다음 메모장에 가가지고요. 컨트롤 V 해서 붙여요. 자, 그러면 화면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붙었거든요. 자, 여기서 자막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만큼이겠죠. 이게 자막이고요. 나머지는 자막이 아닌 겁니다. 자, 이만큼이 이 영상의 스크립트라는 거죠. 자, 이거를 자 빼고요. 나머지 그냥 다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쭉 제껴서 자막이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원고가 나온 거예요. 자, 세이브를 눌러서 자, 제가 제목을 아예 그냥 이렇게 지울게요. 남의 컨텐츠 베낀 원본. 그리고 얘는, 어, 인류의 기원이라는 주제였어요. 자, 저장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원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되기는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영어를 그대로 부루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부루로 넘어가서요. 부루 프로그램. 자, 다시 제가 이거를 부루를 다시 키겠습니다. 이거 웹사이트고 닫고, 그 다음에 부루. 제가 바탕화면에 넣어놨거든요. 부루를 실행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원고를 가지고 내용을 만들거라 얘기를 했죠. 새로 만들기. 하나 눌러주시고.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눌러요 그리고 주제는 인류의 기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AI 글쓰기를 눌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원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원고는 사람이 분명 작성한 거고 기획자 굉장히 이 원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잘 다듬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남의 지식의 정수를 그냥 뺏긴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대본 다 썼어요. 자 그리고 얘는 삼천자까지만 지금 쓸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얘가 삼천자가 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쪼개서 두 개로 만들든지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삼천자를 좀 넘어가는 부분들 여기는 지워버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샘플만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라서 이거를 다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천자 요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쇼츠 만들어 볼게요 쇼츠 아까 전에 유튜브였으니까 쇼츠를 눌러요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읽어주는 목소리가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영어 자 그런데 영어로 읽는 사람을 골라도 되고요 아니어도 다,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잉글리쉬를 선택을 할게요 잉글리쉬를 눌렀어요 안 골라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목소리를 보니까 자 여기에 이름이 영어로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도로시 한번 들어 봅시다 EASIER THAN EVER VRU EASIER THAN EVER VRU 리스 하겠습니다. 확인 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이브루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버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자막이 원래 원본이기 때문에 성우를 읽게 하면 뭐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중간 단계에서 나는 한국어 컨텐츠로 바꾸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컨트롤 C 지금 복사를 했죠. 이 상태에서 원고를 넣어주기 전에 여기서 번역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번역을 하는 사이트도 하나 알려드릴텐데 자 번역하는 사이트 중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게 디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파파고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파파고 한번 해볼까요? 파파고도 있고 이런게 있어요. 그 다음에 디플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데는 파파고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제 느낌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었어요. 자, 컨트롤 V 다 붙였습니다. 5천자까지 한번 해주는데 제가 4523자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이 바로 띡 하고 나왔죠. 순간적으로 자, 얘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 버튼 눌렀습니다. 자, 다시 부르러 왔습니다. 아까 전엔 영어였는데 자, 나는 영어 못 만들겠고 한글로 만들거야. 자, 새로 만들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기존 거는 버리겠다. 저장 안함 자, 인류의 이원 주제 컨트롤 V 해서 대본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쇼츠로 만들 거야. 다음 그 다음에 목소리 읽어주는 사람은 이제 잉글리시가 아니죠. 한국인 중에 일단 아무나 하면 됩니다. 추천해서 난 신속하게 일 나는 너무 바빠. 야구공을 던질 때는 항상 손과 눈을 철학은 이론적이고 자, 추상적인 한국 선택.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우리가 훔쳐 온 대본으로 번역을 돌려서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뭔가가 필터링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웃음> 번역을 하면 번역 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글을 뺏겨 온 거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상태는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성우 목소리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미지 이거는 저작권에서 프리 하죠 프리 해 아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은 똑똑한 짓일까요? 아니면 똑똑함을 가장한 나쁜 짓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아무거나 막 뺏기지 않아요. 노력은 하겠죠.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어울리는 컨텐츠를 계속 뽑아낼 거고 그거를 해외에서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차단해서 사람들이 잘 볼만한 것들만 뽑아내겠죠. 자다 만들어졌어요. 제가 떠드는 동안에.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범하고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고 항상 존재했던 방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간은 오늘날처럼 우리의 필요에 자 컨텐츠 하나 뚝딱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자막을 여기 넣고 싶고요. 위치만 조금 위로 올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막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캡컷을 한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을까? 어,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캡컷을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으면 자막을 표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눌러서 영상 파일을 하나 뽑고 자막 파일을 따로 뽑으면 되거든요. 자, 영상 파일.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내보내기. 자, 그리고 얘는 뭐, 인류의 인간의 기원. 자, 이렇게 제목을 하나 넣고 저장을 할게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영상 만들었으니까 폴더 열기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기원 여기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사는 네. 세상은 평범하이 없죠. 자, 자막은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막 파일 내보내기. 그리고 여기서 번역이 또 필요하면요. 여기 가서 언어를 선택을 하고 필요한 언어로 또 하나 골라주면 되죠.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응, 내보내기. 자, 이렇게 하면 자, 자막 번역해서 얘도 만들어졌어요. 영어 하나, 한국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요거를 나중에 캐컷에 들고 와가지고 자, 기존 거싹 지우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가족이 인간의 기원 가족 자 자막이 없죠 여기서 텍스트 로컬 자막 가져오기에서 이거 아까 전에 딴 거였거든요 삭제하고 자, 가져오기 눌러서 111 아, 아까 www라고 했죠 한국어 영어 두개다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하나 눌러주면 위치는 여기 딱 맞게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하나 들어갔잖아요 크기라든지 이런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눈 잠깐 끄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이번에는 한글 가져왔습니다. 자, 크기나 이런 게좀안 맞다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 한번더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캐커스를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더 꾸며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1년의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자 시간이 좀 터믹이라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처음에 내가 컨텐츠를 만들 재능이 없어요 뭘 하고 싶긴 한데 재능이 없다 그래서 도둑질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주제를 하나 찾아요 이 주제는 사람들이 많이 볼것 같은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요 이런 거죠 부동산으로 돈 벌기 <웃음> 이런 거겠죠 돈 버는 방법은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 얼굴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르고 그래서 필터에 가가지고 좋아요 수 보고 좋아요 수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좋네요. 태그는돈 버는 장미 부업. 이 눌러서 자 여기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알겠. 여기 눌러서 스크립트 표시. 하면 스크립트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옆에서 보면 이러면 옆에서 보는 걸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차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거 아니구요. 그냥 화면을 영상으로 다른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게 조금 힘든 일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뭐 과학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도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 중에서 태양의 탄생 뭐 이런 걸 애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학교에서 막 숙제도 해오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리뷰왕이 이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 쿠퍼는 우주로 떠나기 겁니다. 직전 이런 분들의 컨텐츠를요. 그냥 대놓고 뺏겼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죠. 지금 만약에 저도 이거를 대놓고 뺏기고 싶다라면 그냥 뺏기면 돼요. 자 어떻게 뺏겨요? 방법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딸에게 이렇게 뺏기고 싶다. 그러면 열어서 그냥 뺏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요거 뺏기고 싶다 다 뺏길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스크립트가 만약에 제공 안하면 못 뺏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뺏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를 녹음을 해 가지고 자막으로 만드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 여기 눌러보면 스크립트가 있죠 스크립트 쭉 긁어 가지고 그냥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나 쉽습니까 그리고 원본도 자세히 보시면요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딘가에 있는 이분도 어딘가에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어딘가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유료인 아니면 자기가 그렸던 이런 소스들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 적재적소에 맞게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스크립트를 복사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스크립트가 영어였다면 한글로 번역을 한다 한글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부루에다가 집어넣고 부루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만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어 번역 자막도 추가해서 SRT 파일로 뽑아낼 수 있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대단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제 말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술은 좋은 쪽으로 써야 되지 이렇게 범죄와 가깝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남의 거를 뺏기는 건 범죄니까.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가 뭔가 이렇게 남의 거를 뺏겨서 컨텐츠를 만든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은 유튜브한테 그걸 남의 거 도용한 컨텐츠입니다 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자정작업들도 해야지 이렇게 남의 거를 뺏겨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는 캡컷에 대한 강의만, 기술적인 강의만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영상을 배우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배우고 편집하는 기술을 익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암흑의 방법들, 나쁜 방법들, 불법적인 방법들 하면 안된 짓들, 인간의 탈을 쓰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고 이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거는 뭐가 있었죠? 어, 영상을 만드는데 날로 먹을 수 있네. 이걸 배우시는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기술들이 지금 이만큼 발전했으니 그걸 좋은 목적에 머리를 잘 굴리셔서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컨텐츠가 만약에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거냐 하면요. 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100% 인공지능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집에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아빠가 만든 구현동화 심지어는 그 구현동화가 유튜브에 올릴만한 퀄리티가 나올 정도로 잘 만든 구현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오랜 시간, 오늘 되게 긴 강의였죠?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